자 일단 바로 했는데 사실 워커님이셨더라면 이거겠지만은 지금 제 마인드는 여기거든요 1억부터 30억 적어도 3,4억은 뜨는데 근데 요거같은 경우도 좀 도박이긴 하나 잘 안뜨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아한남자라면또 이제 중앙꺼 뽑는다라고 워커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상남자든 하남자든 그런 걸 신경 안 써요 응. 안 쓰는데 근데 사실 요거가면 재미가 없잖아 어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뽑아볼게요 응. 상남자가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아 이것도 2억에서 5 0원좀 많이 못떴는데 오늘? 별로 안뜨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성남자가 되어보자 어 오늘도 성남자가 되어본다 오늘만큼은 자 버닝상자 바로 떴죠 버닝상자 바로 먹어줍니다 음. 아 이걸 다 받아야 해주시는구나 오케이 다 받았구요 그 다음에 PC방 어 단풍님 하이요 음. 드디어 팀다 맞췄어요 굿굿. 저도 지금 팀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발락 한 명만 나왔어요그 어벤져스를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이언맨한테 이러잖아요 저 딸이 똑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2억에서 75pp에서 75억을 먹었어요? 와우. 팀체감 몇 개죠? 주시면 감사하죠 <웃음> 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팀체감을 잘 안받거든요 오늘 한번 단풍님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어, 감 한번 볼게요 제가 어느 정도면 은 팀체감을 받을 정도인지 어, 제가 진짜 팀체감 안받기로 그렇게 유명한 BJ인데 오늘 한번 감을 볼게요, 어. 과연, 단풍님은 저를 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, 한 번만, 한번 맛만 보고 결정해 보실래요? 맛한 볼까요? 어, 좋죠? 근데 일단 이건 PC방, 버닝. 이거 버닝 상자 가고. 야, 버닝 상자 너무 안 뜬다. 여기에서는, 일단, 저도 4억으로 갈게요. 4억에서 75억. 일단 위기가 7 0억 먹었다 했으니까 나도 한번 7 0억 도전해보자 오 음. 어, 5개 너무 안 돼요 야나 5개 나 저거 처음 보는데 아 뽀시레기로 저렇게 보면은 아아 아, 저거 너무 귀여워서 나 저거 거절 못하겠는데 지금 100개 별풍선 100개보다 뽀시레기 요거 저 고양이랑 강아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아나 저거 보면은 마음이 좀 약해지는데 아 아, 너무 귀엽다, 저거. 저거 진짜 나 좀, 그거 스크린샷 찍고 싶네, 진심. 팀 보호 결정하시죠. 오케이, 팀 보호 결정할게요. 일단,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? 이거 둘 중에 하나로 보면 뭐가 좋아요? 워커님, 이거 뭐가 좋아요, 요거? 5억에서 75억이 낫나? 이게 낫나? 이거 어차피 받아봤자, BP는 한 7억에서 5억 몇천밖에 안 주거든요? 은카팩, 이거요? 아강과 은카팩이니까, 은카팩이 왔나 은카팩으로 갈까? 선수팩은 선만 좋으면 좋거 뜬다고? MC 호돈 오카 떴어요? 오케이. 은카팩 한 가보자. 저는 시청자분들 믿기 때문에. 이러면은 또 이제 피 c 버닝 상자까지 완벽하게. 오케이. 어, 난 버닝, 버닝깡 보고 난 다음에 팀 체감도 저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어. 일단 팀도 좀 보고. 잡좀팀체만 번부로 고아 뭐야 이거랑 이거 다른거야? 다 다른건가 보네? 그리고 아까 첫번째게 이게 RMCA에 포함해서 20에서 2 6짜리인데 그게 뭐냐? 내가 실수로 까버렸나? 20에서 2 6짜리 저거 모르게 까버렸나보네요 어. 저거는 저는 포함 안치고 카드를 좀 까도록 할게요 일단 여태까지 난뭐뭐 난뭐 깠냐 뭐가 <웃음> 많은데 이게 8개 정도까지 깠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인가 하여튼 좀 까봅시다 어 일단 여기서부터 까볼게요 그냥 얼마 정도 뜨는지 한번 봅시다 잠깐만 부금 마음에 안들어 어 부금을 맛깔나게 부금 선정부터 제대로 갑니다 음. 여태까지 제가 부금을 제대로 된걸안 넣어서 잘안 떴나 싶기도 해어 그렇기 때문에 요것부터 맛깔나게 갑시다 자 가보자고 요산 망설인다 그냥 간다 난 직진 가보자고 오케이 1억 일단 맛만 봤을 때 1억이에요 1억 야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빠르게 깔게요 음. 1억 2억 아 카드 빼 그냥 올까기 깔까 2억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좋아 어 어어. 너무 빠르면 재미가 없긴 한데 이건 너무 재미없는데 별로 맛이 없는데 2억 눌듯 말듯 뭔가 누를 듯 말듯 하면서 가보자고 이어 아 5억 5억 아 맛이 없는데요 거님맛 너무 없는데 이제 5억 가보자 5억 와 불꽃 하나도 안떠 칠억 자 칠억. 맛이 너무 없는데? 칠억. 팔억. 아, 진짜 맛없다. 팔억. 와. 12억. 와 진짜 받없다 이거 어피다 준거니까 깔게요 그냥 12억 12억에서 16억 자 BP 아 BP들은 그냥 깔게요 이거는 12억 23억. 23억. 아, 오늘 좀별맛 없는데? 23억. 가 보자. 제발. 여기서 8카. 오! 31억. 아, 맛없다. 이건 이건 아닌데. 31억? 이것밖에 안 떠? 지금까지 재물이었다. 여기에서 이제 완벽하게 떠준다면 31억에서 3, 그래요? 아. 일단 31억에서. 제발! 37억. 아, 너무 맛없는데, 오늘? 37억이면? 아, 너무 안 뜨는데? 아, 37억에다 귀속이 있다고? 와우! 어머, 뭐 언제 팔립니까, 이건 도대체. 두 <웃음> 시간 거래량이 0인데. 심지어 블 w 야 하. 자, 트레이드 갑시다. 음. 난 2차전을 노린다, 오늘. 그냥 상남자답게 트레이드 갑니다. 나한 남자가 될순 없어 오늘. 오늘만큼 상남자지. 이러고 더 없나? 좀 높은 애들 더 없나? 몇 억짜리 더 살게요. 지금 트레이더가 되는 것들로. 어떤 선수가 있을까 트레이더가 되는 선수 중에. 프랭크 램파드 일단 하나 사고. 이런 거 사줄게요. 이카이런 거 사주고. 에덴하자르 에덴하자르 3카하고 오케이 모두 받아주면서 몇카 정도만 있으면 돼몇 개만 있으면 돼요 지금 트레이드 시원하게 갑니다 9명 레이치까지 10명 아 레이치 레이치 안돼 레이치 안돼 한 명만 더 갑시다 한 명만 더 보유 선수 중에 크레스포 오케이 자 이제 트레이드 시원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짜 트레이드 몇억 뜨는지 한번 봅시다, 진짜. 진짜 안 준다? 진심, 그건 아니야, 어. 줄땐 줘야지. 자, 40억. 40억에서 저거 35억 정도는 떠줘야 돼. 협상 한 가봅시다. 어, 알고 있어. 진행해, 그냥. 남자답게 진행시켜. 가보자고. 자, 캡틴 인테르. 아, 별로 못뜬것 같은데, 세비야. 세비아부터 먼저 까볼게요 21억 알레스텔리스 낫배드 진짜 나배드 인텔 좀 아닌디 유럽 어허. 캡틴에서 제발 캡틴 유상철 오카라든지 그런걸로 가보자 아하야30 거의 한 40억을 눌렀는데 2 1억떴거든요 지금 버금가? 알렉스텔리스 안 눌려지거든요? <웃음> 알렉스텔리스 지금 안 눌려지거든요? 버금가? 이마! 눌려줘요? <웃음> 아니 버금가? 안 눌리는데? 아 눌려진 거야? 오케이. 트레이 확정. 오케이. 아 알렉스텔리스... 오케이 팔린다 어... 22억 총 망했어요 지금 음...